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옵션 만기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연준위원들의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긴축기조는 올해 유지될 것이라는 언급에 증시의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는 4 6 2를 발표하며 이전치인 47.7보다 더 하락했고 서비스 pmi는 44.4를 발표해 전월의 46.2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50R의 수치는 경기 위축을 나타내며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6가는 fmc 이후로 금리 인상 기조 유지와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만 연준의 최종 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긴축 정책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야만 금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연말까지 증시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91%, 매도 9%로 매수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0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8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0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8 0 0포인트까지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9일 금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의 이벤트 일정도 금일은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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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주자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i n today. Goodbye.